퇴근길 시사라고 제가 올렸었는데 아 정말 너무 우리 살아가는 게 힘드네요.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지금 퇴근해서 또 세컨 잡기고 방송하고 근데 낙이 없어. <웃음> 지금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막빵 사고 영화 보고. 이게 원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렇게 빵 사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하면은 경호 인원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저격 위험 때문에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차가 70km인가? 이상으로 달려야 된대요, 이게. 그러면 70km를 달리려면 나머지 차를 다 없애야 돼 매번 그렇게 막 통제, 교통통제 하고 하는데 큰일도 아니고 빵 사러 가고 영업으러 가고 이, 이런 일에 그런 국민들의 희생이 있어야 되, 되느냐 뭐 있다고 나라가 있,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물론 뭐어또 뭐 물고 늘어 지지 말아야 될걸 가지고 또 건스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일찍이 저는 이렇게 이런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막 미사일 날려 쌓고 난리 나고 그런데도 대책도 없고 그냥 전쟁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마인드 상관없지 은 전쟁을 하면요 국민들만 죽는거고 그 중에 아이들, 여자들만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나면 대통령이 총을 맞겠습니까? 그 주변의 애들이 총을 맞겠습니까? 다 도피하고 피난하고 돈다 해외로 빼내놓고 이미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비트권들이나 이런 작자들은 별 피해를 볼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게임에 불과한 거야 그래? 한번 해?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이 만약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두려움이 없죠 왜? 김정은이 죽을 정도의 전쟁을 하겠냐고 요 어디든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망명을 가져서 살겠죠 전쟁은 성인들이 겪어야 되는 가장 큰 역경이고 전쟁과도 같은 실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신네들 윤석열 지지자들이야.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윤석열 지지자, 우리 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안 돼. 서민들, 국민들, 들끼리 힘이 하나가 돼서 우리들의 권리를 짓밟는 자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어떤 우리의 그 대한 세력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물론 합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결국 전쟁 나면은 시원시원해 보여. 그게 제정신이야? 아, 나는 정말 이게 있다고 나라에서 산다는 자체가 쪽팔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작자가 대통령이 되, 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그 의심 때문에 어디 낯작을 들고 허위 경력, 허위 조작 때문에 가만히 있다, 있겠다라고 다있 얘기했던 여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가짜 얼굴 들이대면서 아주 나대는 것도 꼴비기 싫고 그거를 부추기고 방조하는 사람들이 당신네들이라고 난 그게 싫어 그치? 왜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되냐고 아 정말 미치겠네 정말 먹고 사는게 장난이야? 정치가 장난이고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어? 윤 정권이 빨리 뭔가 좀잘 하든지, 아니면 얘들을 쫓아내든지,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금방 전쟁 나겠어. 어디 불안해서 알겠냐고 그리고 그 용산 공원인가 거기는 밑에 그 미군 애들이 버린 폐기물이 잔뜩 이뜨는데 거기다가 오픈을 해가지고 놀러오라고 이 정, 하는 이 정신, 정신 빠진 인간 밑에서 그를 지지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고. 정신들 좀 차리고 삽시다 아휴 정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신 재무장 합시다 이렇게 살면 안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윤석열을 찍는 사람 안찍은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안돼 그리고 윤석열 얘들이 얘기하는 뭐 좌빨이니 좌익이니 그런 말에 속지 말고 하나가 돼서 어? 뭔가 좀 맹굴어 봅시다 이거 좀 아니잖아 아 정말 이건 정말 아닌 것같아 세상에 이렇게 덜 떨어진 대통령 본적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념 없고 막. 아니, 대통령이 왜 민간인들을 그 생활 속에 자꾸 나와서 그 피해를 주냔 말이야. 피해죠, 피해. 그 사람이 총 맞고 죽어도 피해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총 맞고 저격하지 않으려란 법이 있어? 북한에서도 올수 있고 또 각국의 어떤 정보조직에서 윤석열이 죽었을 때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일본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그런 위험을 그 경호조직이 가만 놔두겠냐고 다 주변에서 다 관리할텐데 그게 하나의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 저는 사실 요즘에는 윤석열보다 그 사람들 찍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문화통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같은 땅에, 같은 하늘을 이고 산다는 자체 이거 뭐 한일학방 찬성하는 거랑 뭐가. 모아... 한일아빵 차성한 새끼랑 똑같다니까 이런걸 대통령이라고 찍은 사람들이 더 나쁜거야 그것도 무지와 무식에 기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게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합니까 정신들 차리시고 앞을 정확히 보시고 아닌건 아니다 긴 긴건 긴건 기다 이렇게 가야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연구를 좀더 해야 돼요. 이분이 뭘 했고, 뭘 잘했고, 이렇게 나와야지. 그거를 하 않고 역으로 문재인이 뭘 못했는지 밝혀가지고 문재인을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한다?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기득권 세력의 전략 전술이고 프레임이야.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아시는 분들, 정치적으로 좀 많이 아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재명과 문재인의 장점들을 극대화 시키면서 니네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밝혀주면서 그렇게 민주진영을 단결시키고 지금 무슨 중도층을 뭐 견인하기 위해서 아니 중도층도 아군진영이 공고이될때 견인을 하는 거지 아군진영이 전부 당신들한테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데 뭔개뿔 소리야 그리고 국민들은 각성을 해야 돼 윤석열이 이대로 놔두면 요 나라 망해요 이 장난 아니야 이거 위험신호가 들어온다니까 김정은이는 지금 악에, 악에 맞춰 있는 애예요 지금 전국 국민이 굶어죽고 있지 코로나도 들어오지 경계적으로는 지금 엉망진창이지 갖고 있는 건 핵밖에 없어 그 다음에 개들을 도와,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살살살살 하는 것은 지금 위기에 처한 푸틴 그리고 같은 계열의 중국인데 얘들이 무슨 작전을 어떻게 펼줄 알아 그럼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그걸 미국에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은 x 대는 거야 중간에서 그냥 아, 이게 알면 알수록 머리가 아픈 건지 과대 망상에 빠진 건지 이건 나라가 아니야 그냥 윤석열 레버랜드 윤석열 에버랜드가 돼버렸어요 그걸 좋다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난더한심하고 여러분들 그 3.1운동 때 우리 대한독립 만세 외쳤잖아요 거기서 반대 세력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미친 연놈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마 40% 이상일 거예요 역사란 게 그래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항상 40% 50% 된단 말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저의 일기의식, 문제의식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개, 계속 좀 밖으로 좀 나가게 구독 좀 해주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어,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뭘할거 뭐 아닙니까 지금 이거 뭐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고 싶어 이대로 가면 나라가 쫄딱 망한다니까 물론 돈을 안 벌면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해서 돈을 버느라고 방송을 계속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은 뭐라도 해야죠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네 예, 오늘 퇴근길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내시고이 조커를 최전선으로 보내주십시오 지금 380명입니다 이거 갖고는 주, 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거고 좀더 많은 우리의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좀더 많은 스피커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린공감TV 그거 아시죠? 정PD 사건 예전에 열린공감TV에서 구독을 빼셔야 돼 구독을 놔두면 그 정피딘과 그 인간이 또 어? 문제가 저잘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빼고 새로 생긴 시민언론 열린공감TV 여기를 구독해주셔야 돼 그런 언론이 사라지면 우리의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강력하게 좀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해 그냥 논평, 논조 이런 식의 관점으로 갈게 아니라 그야말로 주타방을 정해놓고 타격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합법적 타격 나는 아직도 답답한 게 한동훈이 그 청문회 때 한동훈이 왜 그렇게 밖에 진짜 아직도 난 이해가 안 돼요 아주 개박살을 내가지고 아니 거두를 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조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퇴근길시사 시청해주신 두분 감사드리고요 언젠간 뭐 서민 유튜버 시사 조커가 우리나라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날이 나 오겠죠, 그 날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